일로도 가야돼? 저기 있네 맞네 골목으로 가야되네 어된 되겠다 이곳은 알쓸신잡에 나왔던 이디오피아 커피 가게예요 9시에 도착해서 보니 10시에 문을 열여요 카페 바로 옆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이 있어요 서울 말 써야지. 내려가 볼까? 우리 내려가 볼래? 서울 말 써야 돼. 쓰고 있잖아. 새끼야. 서울에서 몇년 살았잖아. 그렇게밖에 못해. 오늘 어, 오늘도 날씨 지린다. 호숫가를 따라 걷기 좋아요. 호반의 도시. 어. 아들이다. <웃음> 10시가 되자마자 카페로 들어갔어요. 온도가 가지런하게 놓여 있고요 드립커피 주전자와 특이한 인형도 많이 있어요 드립 커피를 만들어주는 세 가지 원두예요. 어, 아, 하르 <웃음> 드립 커피를 주문했어요.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게 보이네요 친구는 이르가체페 저는 하라르라는 곳에 원두를 골랐어요. 새콤하고 고소한 향이 올라오네요.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포항 강원도 마지막 영상은 음식 모음이에요. 기대해주세요.